웨지 어때? 스피니 대박이네. 딱 저기, 경사 심한데 저렇게 딱 해놨네. 붙였네. 까꿍! 크루시 웨지예요 쇼게임장 다니면, 제가 또파스리장을 리뷰를 하잖아요. 근데, 어이 쇼게임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맨날 깨닫거든요. 근데, 무광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. 되 되게... 예, 타격감이 좋다. 외치가 좋구만. 여기는 나인홀 15,000원, 그리고 주말은 2만원인데요. 여기는 그렇게 엄청 좋고, 막 이런 이 정도는 아닌데, 그래도 연습할만해요. 음, 나름. 오르막 경사도 좀 있고 어, 내리막 오르막이 이렇게 적절히 좀 있어서 운동도 되고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로도 엄청 별로고 막 이러진 않아요 요즘 막 장마 때문에 되게 그린 안 좋은 데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도 그런 데 비교하면 어, 그린도 나쁘지 않고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데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경사가 뒤집어지는데? 오면서 슬쩍 봤는데요 지 경사가 뒤집어져어떻게와 어떡할 <웃음> 거야 저거 가는데마다 이러지? 와 어떡해? 야학백때 이렇게 다 대여 가능하네 호체도 대여해주나봐 요금은 주중 9월 15,000원 오늘 2만원 여기는 강동파슬이에요 서울 강동구 아니고요 경상북도 거의 포항 근처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이름이 그냥 강동파슬이에요 큐 여긴 1반원이구요 어... 이게 뭐지? 페어웨이 65, 홀거리 88, 그린 길이 2 0 평균 길이 77. 어... <웃음> 일단 오르막이 엄청나요. 티박스 앞쪽은 평지인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평지고 그 뒤로는 어, 옆에 계단 보이시죠? 계단만큼 저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홀이 약간 우측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보다는 좌측이나 중앙이 날것 같아요 우측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왼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올렸나? 그린... 그린이 생각보다 괜찮은데? 어 그린이 경사가 좀 있어요. 그리고 그린 생각했던 것보다 넓네. 그리고 괜찮아요. 월마 <웃음> 어, 경사가 심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상 이렇게 계단으고 어, 어떤 데는 이렇게 길목도 안 해는 데도 많아. 그래서 그나 계단이라도 있는게 다행이지진박스가 아, 상태가 조금 그렇네 세호에 20m, 홀거리 56m 아, 거리는 60m 여기도 오르막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60m 치면 될것 같아 잔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어 이거 2번을 옆에 벙커였네. 이게 벙커야? 벙커 덩커 맞겠지? 자 2번을 그리는 1번보다는 조금 별로다. 근데 그리는 상당히 넓어요. 자 3번을 여기는 언제까지 오르막일까? 3번을에 오르막이 좀 심하니까 좀 쉬라고 이렇게. 정자가 말한 되있네헐거리1 어, 1 0 m 오 어, 드디어 나왔네요 내리막 자내리막구이에요 어, 페어웨이가 조금 살짝 연습을 할만한 공간이 어, 조금 좁아요 왜냐면 이 언덕도 좀 많고 어, 우측은 도로고 또 경사도 너무 심하고 좌측은 옆에 또 홀이 있어서 뒷박스도 있고 아마 오비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 그린 뒤쪽으로 또 공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거리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잔디 관리를 그래도 하네 갑자기 물이 너무 나와요 <웃음> 3번 홀은, 게 매트가 약간 다 여기 홀이 각 홀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매트가 조금 너무 아쿠해서 어쩔 수 너무 불편해요. 그리고 자꾸 탑핑성 공이 이렇게 매트가 너무 푹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. 어, 3번 홀 그린도 음, 괜찮긴 한데, 살짝, 어, 좀 풀이 좀 길고, 음, 아직 약간 수리 중인 것 같아요. 보수 중인 것 같고, 그리는 상당히 넓습니다. 다른 홀에 비해서 경사는 많이 없어요. 자, 4번 홀. 4번 홀도 거리는 80이에요. 음, 제가 봤을 때 내리막 포함해서 80은 안될것 같고, 한70 정도?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좀 심해서 어, 짧으면 앞으로 차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좁아요. 그린은 상당히 넓은데 좀 뿌리 좁습니다. 그리고 그린 뒤쪽으로 마찬가지로 공간이 없어요. 와, 너무 좋다. 5번홀도 살짝 그린이좀 공사 중인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 좀 가파르다. 어머머, 어머머. 5번홀은 40m, 40m고 완전 내리막. 여기 그림만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공간 없어요. 응. 내리막 음, 4,5,6번이 다 그림 뒤로 공간이 없어요 아, 6번 좌측에는 펑크도 있었네 아, 여기는 경치는 진짜 좋다 6번 그리는 좀평지다 짜잔. 오르막이 엄청 심해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홀이 있고 또 조금 올라가고 또 홀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7번호은 73m 오르막까지 해서 73m예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뒤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앞에 워터이저스가 엄청 크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도 또 오르막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여기 보시고 음, 한75 이렇게 보시면 7번으로 그린이 뭐죠 이거? <웃음> 자 8번으로 이제 고가 앞에요. 65m. 여기는 오르막이네요 오르막이고 u m a g i n e u r u m 다 g i n e Urumagine. Urumagine. Urumagine. u r u m a g i n 막 u r 막 m a g i 리 e Urumagine. 8번으 그린도 살짝 너무 아쉽네요 그린 뒤에 벙커 있었네? 어 이게 벙커가 맞겠지? 어, 벙커네 어, 홀은 마지막 홀까지 오르막이네요 오르막 경사 좀 심하고 그린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린 경사가 좀기대에서부터 이 그린 입구까지 다 내리막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냥 크게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